안녕하세요 글리쌤 작가 이종성입니다 여러분들 채널에서 제가 뭐 창업 얘기도 많이 하지만 주로 심리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음 저도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던 때를 뭐 영상에서 밝히기도 했고 자 그러다 보니까 메일로 이제 고민 주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약간 심리적으로 이제 다운이 된 분들이 많아요 뭐 현재 상황에 약간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오늘 할 얘기는 이제 트라우마에 대한 얘기예요 저는 이 심리적으로 힘이 드는 분들의 어떤 대부분의 어떤 마음을 들여다보면 이 트라우마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이제 기억 중에 굉장히 내가 어떤 타격을 받았거나 굉장히 상처를 받은 게 이제 머릿속이나 마음속에서 그렇게 지어지지 않고 계속 남아가지고 나를 끝까지 괴롭히는 게 쉽게 말해서 이제 트라우마인데 전쟁에 나갔던 어떤 병사들이나 어떤 극한 상황에서 어떤 느꼈던 어떤 심리적 불안감을 얘기하던 건데 이제는 일반인들도 겪고 있는 심리적인 문제죠. 아, 트라우마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트라우마 입장에서는 자기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끊임없이 그 사람 마음을 계속 괴롭혀요. 이 지속성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어떤 나쁜 경험을 했는데 그 경험이 끝까지 나를 찾아오는 거예요. 끝까지 나를 추적해 가지고 이 현재하고 미래까지 영향을 한번 계속 줘봐야겠다. 이 트라우마 입장에서는 끝까지 날를 집요하게 추적을 합니다. 이걸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뭘 해도 자꾸 생각나. 나한테 사기쳤던 사람, 나를 아무 이유 없이 어떤 떠났던 사람, 나를 배반했던 사람, 공포적인 상황을 겪었던 어떤 경험. 지금 큰 사기를 당했다고 이제 메일을 보내셨던 분이 있어요.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기가 힘들다고 하는 분이 있는데 자 이런 거죠. 내가 천만원 어떤 사기를 당했어요. 뭔가 투자를 했던 누굴를 빌려줬던 간에 천만 원을 잃어버린 거야. 근데 이 단순히 숫자라는 천만 원을 잃어버린 게 아니고 그 천만 원을 벌기 위해서 내가 노력했던 1년, 2년의 시간까지 이거를 싸그리 그냥 누군가에 의해서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고통이 계속 머릿속에 잔재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천만 원 사기를 당하고 나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제로가 돼버렸어요. 천만 원을 잃고 그럼 내가 제로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천만 원을 벌기 위해서 내가 2년 동안 노력을 했던 그 힘들었던 노력을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 근데 다시 시작을 해도 2년 뒤에 나는 2천만 원이 되는 게 아니라 다시 천만 원이 되는 천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 기억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1년, 2년 앞으로 노력을 해도 그때 돼서야 내가 얻는 게 플러스 되는 어떤 상황이 아니라 그저 잃었던 거를 본전치기로 내가 되돌려 놓는 상황만 되는구나. 이런 마음이 굉장히 사람을 자 힘들게 합니다 트라우마가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건두 가지예요 나를 받아들일 수가 없고 현재 이렇게 망가져버린 누군가한테 나쁜 경험을 얻고서 망가져버린 나 자체를 용인할 수가 없고 두 번째는 이 상황 자체를 내가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예전엔 그래도 모았던 돈이 있었는데 이걸 잃어버렸어 노력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싸그리 뭔가 없어져버렸어. 제로가 돼버렸어. 이 상황 자체. 이 상황 자체도 부정하고 싶고 나 자체도 부정하고 싶고 근데 이둘 중에 하나는 내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받아들여야 될 수밖에 없어요. 두 가지를 다 받아들이는 거. 야 괜찮아. 그냥 너 누군가한테 그냥 해꼬지 당했을 뿐이야. 어넌 괜찮게 했어. 나를 받아들이고 야 상황 어때? 지금 뭐 제로 됐어도 어때? 돈 잃어버린 거 어때? 다시 벌면 되지? 이두 가지를 다 마음으로 내가 다독이기는 힘들어요. 둘 중에 하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이둘 중에 하나를 내가 선택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트라우마는 결국엔 내가 무언가를 잃었다는 거예요. 자 절대 잃었다고 해서 지금부터 0에서 시작을 한다고 해서 내가 노력을 한다고 해서 1, 2년 지난다고 해서 지금부터 하는 노력 자체가 그저 내가 잃었던 거를 본전으로 올리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최선의 노력이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예전에 겪었던 상황과 지금 상황은 일단은 별개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별개가 아니어도 지금까지 영향을 미쳐가지고 나한테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더라도 예전 상황과 지금 상황은 별개라고 의식적으로 생각할 연습을 해야 돼요. 이게 끊이지 않으면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날 쫓아와요. 트라우마 자체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있어요. 자, 예전에그일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네. 지금 이걸 하려고 해도 예전에그일 때문에 내가 계속 영향을 받고 있네. 자, 이거는 트라우마 입장에서는 굉장히 성공을 한 겁니다.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루를 사는 것도 똑같아요. 내가 오늘 좀 게으름 피우고 계획대로 잘안 됐어요. 그리고 결과물도 나오지 않았고. 자, 그런데 내일 자체는 자, 내일은 오늘하고 완전히 별개인 하루입니다. 근데 내일 가가지고 아 어저께 내가 늑장 부리느라 뭔가 제대로 하지 못했고 뭔가 연속적으로 내가 노력을 못했구나 그러니까 오늘도 그냥 놀아버려야지 어제하고는 완전히 별개인 오늘 하루가 펼쳐지는 거예요 자기가 상황을 인정하거나 아니면 나를 인정하거나 둘 중에 최소한 하나는 인정을 하고 나머지는 오늘이 아니라 내일로 어, 채워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트라우마 아예 없앨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영향력 자체를 조금은 줄여보는 겁니다